안녕하세요. 헌터입니다. 오늘은 로또 1052회 화요일 방송 고정수 챙기세요입니다. 제목을 바꿨어요. 어, 회계 분석 자료인데요. 어,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자료가 모두 어, 제목이 비슷비슷해서 어, 그래서 시청하시는 분들한테 혼란을 혼돈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어, 그래서 어, 제목을 달리하기 위해서 이렇게 바꿨습니다. 어, 회계 분석 자료죠. 화요일 날 올려 드리는 거는요. 어, 지난2 차에는 22, 32, 34, 41로 올려 드렸는데 어3 2 1한 개만 나왔어요. 어저 지난 이차에는 또두 개가 나왔죠? 어 이렇게 한 개에서 일반적으로 두 개, 가끔 세 개까지 이렇게 나오죠? 어 헌터의 그 회기 분석 자료는 어 적중률이 상당히 높아요. 이제 지켜보셔서 아시죠? 자, 오늘 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웃음> 1052회 유튜브 방송은 요 어, 지난주 토요일날 복귀 방송을 했고요. 어, 월요일, 어제죠. 어제는 약수 또는 재이수 총정리를 했습니다. 어, 오늘은 고정수 챙기세요 해서 회귀분석 자료입니다. <목소리> 자료 보시기 전에 우선 자료 두개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여기는 함께 찾아봅시다인데요. 어, 오늘은 어, 이런 자료를 가져 나왔습니다. 어, 주기 자료죠. 어, 이게 지금 현재 어, 이렇게 장기 연멸 중이에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현재 7연멸 중입니다. 어, 일반적으로 4연멸 내지 5연멸이면 어 이제 출하시기가 됐다 이렇게 보는데 지금 현재 7연멸입니다. 어, 대상수는 어, 이렇습니다. 어, 여기 3, 21, 22, 23, 41, 42, 20 어, 이렇게 해서 여기 크게 써놨죠? 어, 3, 20, 21, 22, 33, 41, 42 어, 이게 가끔 아주 가끔 구연멸되는 경우도 1년에 한두 번 정도 있는데요. 어 치열열이면 상당히 어, 장기연멸 중인 거죠. 아, 그래서 헌터는 어, 이번 이 차에 여기서 어, 고정수감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이거는 어, 함께 찾아봅시다라는 어, 제목으로 올려드렸는데요. 아, 우리 저 시청하시는 분들께서 어, 각자 이수들 중에서 제이수라고 어, 보고 계시는 게 있으면. 어, 틀려도 괜찮으니까, 어, 댓글로 한 수씩만 달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어, 그래서 서로, 어, 서로 돕자고 하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어, 그, 뭐, 틀리는 거에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요. 어, 정성껏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어,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어, 대상수는 3, 20, 21, 22, 33, 42, 42. 그렇습니다. 자, 다음은, 어, 불주변수입니다. 이거는 지금 어, 매주 올려드리고 있죠. 예, 불주변수는 출현빈도가 상당히 높아서 어, 그래서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어, 이렇습니다. 이번 주는 어, 지난 2 차에 어, 이 뒤쪽으로 이렇게 당첨번호가 쏠렸기 때문에 불주변수가 이렇게 앞 부분에 이렇게 있어요. 위치 어, 앞 부분에 있죠. 자 여기에서 이게 지금 대상수가 이번에는 좀 많아요. 그렇죠? 어, 몇 개입니까, 이게? 어, 일곱 개에다가 12, 1 5섯 수인가요? 대상수가 많죠. 어, 여기에서, 어, 헌터가 어제 올려드린, 월요일 날 올려드린 약수 또는 외수 어, 그거를 적용하면, 어, 수가 많이 줄어듭니다. 수가 많이 줄어들어요. 어, 그래서 우선 그걸 적용해서 나머지 수에서 우선 찾아보시고, 어, 그 수에서 안 보이시면, 안 보이시면 다시, 어, 그, 어 약수 또는 제이수 그 제쳐놨던 거 다시 살펴보시고 이렇게 하시면 좀 편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 먼저 어, 월요일에 올려드린 어, 약수 또는 제이수 어, 그걸 적용해놓고 우선 먼저 살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어, 필터 범위는 1에서 4입니다. 어, 1년에 한두 번 정도 다섯 수가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요. 전멸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어, 어, 일반적으로 한 개에서 네개 정도 출하고 있죠. 어, 불지변수는 뭐. 헌터가 말씀을 안 드려도 로또 하시는 분들은 거의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렇죠 자 한번 이거 살펴보시고요 자 다음은 이제 오늘의 주 메뉴입니다 회귀 분석 자료죠 회귀 분석 자료요 예네 수중 1에서 3수 인데요 일반적으로 1개에서 2개 정도 출하고 있어요 어, 이거는 이제 이것도 헌터가 지금까지 꾸준히 매주 화요일마다 올려드려서 이제 헌터가 별도로 설명을 안 해드려도 이제 다들 아실 것 같아요 이거는요. 그래도 또 처음 보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또 헌터가 드릴 말씀은 해야 되겠어요. 이회기 분석 자리는 대상 수가 좀 많죠. 이번에는 평소보다 좀 적으네요. 이번에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한, 아, 열한 수네요. 어, 일반적으로 13수, 12수까지 이렇게 되고 그랬는데 이번에는 좀 평소보다는 약간 적은네요 어, 이건 대상수가 많은 반면에 또 출현빈도가 높고 어, 일반적으로 2개에서 5개 정도 출하고 있죠. 어, 그래서 음, 이 회귀분석자료는 헌터는 아주 상당히 어, 유용하게 쓰고 있습니다. 또 헌터가 여기에서 이 대상수가 많아도 어, 여기서 어, 헌터가 뽑아내는 4수, 어, 뇌수가 또 적중률이 또 상당히 높죠? 지금까지 살펴보시면은요. 어, 헌터가 거의 적중을 하고 있습니다. 어, 오늘도, 어, 뇌수를 뽑아왔는데요. 그 뇌수 중에서, 어, 1에서 3수를 챙기시면 되겠습니다. 어, 그 뇌수가, 한 수씩 나타났다가 사라질 겁니다. 어, 그거 참고하셔서, 이번에, 어, 대박 이루시기 바랍니다.